뭐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냐면, 자, 봐봐. 너희가 여고 있는 이 투정사, 여기 지금 투정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투이드 여기도 지금 투 리드가 나와 있고, 투 리드가 나와 있어요. 얘가 어찌됐든 뭘 꾸며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대명사대명사를 꾸며주죠? 이렇게 꾸며줍니다. 수식해줘요. 그죠? 그래서 해운사정법이에요. 뭐, 뭐, 하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능동 미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야. 여기 봐, 요게. 봐봐, 이게 To read가 요거 꾸며준 거 맞죠? 나는 무언가를 원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My children이 To read 의미상의 주란 말이야, 요거는. 내 아이들이 읽을 무언가를 원한다. 뺏니? 자,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 했었지, 우리. 봐봐, 명세를 뒤에 투표정서가 꾸며줄 때두 개의 관계가 얘가 하나는, 하나는 뭐였어? 우리 의미상 목적어 배우지 않았어? 의미상 목적어라고요. 투정사에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의미상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차이점을 내가 얘기하려고. 이게 고난도 소실로 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척정이야. 의미상 의 목적어 맞나요? 봐봐. 요 얘를 집어넣어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 혼자 떠들면 안 돼. 썸띵을 집어넣어봐 빨리. 요러. 아이들이 뭔가를 있다. 돼 돼. 안 돼. 되지 들어수 있지? 그럼 얘는 뭐가야? 뭐에 당되는 거야? 일본에 당되는 거야, 얘는. 뒤에 있는 투정사의 뭐라고요? 의미상 목적을 하고요. 됐어, 이거? 아, 자, 됐으면 따로 와봐, 이제. 자, 봐. 여기 봐. 여기 봐. 짧겠어? I? What? 우리 조용히 해야 돼? 쉬이. 누가 들으면 안 돼? Something? Something? 잘 봐. Something? 의미상의 목적을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내가. Yeah. f 어, o 의미상이죠 for 어, 목적적 두부 정사는 주어 동사로 바꿔줄 수 있어 관계 동사를 바꿔준단 말이야 어차피 혁명사구야 꾸며 주는 투부정사가 그러니까 이거 관계 동사로 바꿔주니까 바로 주어가 많이 충전이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의 아들이뭐 읽을 무언가의 원해 읽을 미래인이라고 했으니까 위로 써주는 거고 자 r e 왜 이렇게 써줘야 돼자 아까 얘기했잖아 의미상의 목적을 하고 그럼 이서띵이 들어가서 이 관계대명사 대수에 뭐가 되야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야 되잖아 들어가서 something 들어가서 will real, read의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럼 목적적 관계대명사로 바뀐 다니까이 필수 식어가 something이 to read의 의미상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절로 바꿔 주면 이거 똑같은 문장이야. 이렇게 절로 바꿔 주면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상의 목적어란 말이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처리야 목적격 관대적이 되는 거야. 알겠니? 물론 대대신은 그 휘치써도 되죠. 어? 이거 왜 하니? 아주 중요해. 자 이게 뭐냐? 고난도 소수령이다. 양쪽이 다 가능해야 돼. 너희들 영작이 단어가 어떤 게 좋은 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S 고등학교는 뭐 S 고등학교는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선택해서 쓸수 있게 만들었어요 주어진 단어를 달리 주면서. 두 중에, 이, 이 안, 이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서 영작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죠. 아이들이 이걸 쓰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야? 이 안, 이런 조건이 붙었어. 이 안을, 이 안을, 이 안을 가지고 영작을 할수 있는 5점 추가 점수 어, 이런 게나 보너스, 보너스 5점이 붙었어. 이걸로 하네요. 거의 없었어. 정규수 한 명, 한 명이 나왔다. 걔가정교 1등인 거야. 여기 누가? 나 이제 봐봐. 똑같아. 얘가 뭘 꾸며줘? 이걸 꾸며줘. 여기 잘 봐. 집중해. The last person 이 리그가 이걸 꾸며주니까 이건 무슨 관계일까? 아까 했잖아 우리. 빨간색. 이거죠? 2번이죠? 왜? The last person 여기다 집어넣어봐. 안 되잖아. 못 주고 있잖아. 떠나는 게 누구야? 마지막 사람이 떠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마이 의미상 줘 이럴 때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주격관계형사으로바꿔주면 돼. 여기는 목적적관계형사로 바꿔줬잖아. 주격관계형사으로 바꾼다. 너네 스퍼여기까지 됐죠? 그럼 주격관계형사니까 뭐야? 어떻게 써는데 그렇지 뭐? 것 같은 거는 뭐 뭐? 주격관계형사이라는 얘기는 들어와서 주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어 자리 는 비워놔야지. 기원안네 이렇게. 여기까지 썼네. 됐네. 됐잖아. 여기도 이 투정사고가 여기까지였는데, 여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묶이다 그리고 나머지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must turn off. t u r 네 그래서 그 방을 떠난 마지막 사람이 바로 불을 꺼야 돼. 뭘로 바뀌었어? 여기가 관계의 의사들로 바뀌었죠. 근데 요거의 가장 기본은 뭐다? 그치. 충정사가 꾸며주는 피수식어인이두 개의 관계가, 아, 무슨 관계야? 주술 관계. 의미상의 주어 관계야. 그래서, 어, 이런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술목 관계라고 얘기하고, 얘는 주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술 관계. 음, 응? 뭐, 붓하고 뭐, 뭐, 그런 주술이 아니야. 어, 그렇죠. 어차피 술목 관계일 때는 관계된 구산를 바꿔주니까 뭐가 돼요? 어, 그렇지 피수식어였던 이 놈이 성행사가 돼서 목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 경우에는 어, 주술관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의미상기 주호니까 얘가 들어가면 주어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어로. 그치? 이거. 와 여기에 명의가 있다. 왕창 중요해요. 왕창 중요해요. 이게 어? 완전히 청년.